들어면 앞쪽으로 거실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형 쇼파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혀 좁지 않은 느낌으로 시원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벽면은 모두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토사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는 지금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도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크게 나 있는데요 앞쪽에 조경에도 어느정도 신경을 써주신 모습이에요 창호는 지금 진인샷시중창이 들어가 있고요 계획관리 땅이기 때문에 마당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하기 딱 좋은 만큼의 그런 지금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석재 테라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발표 파티를 하시거나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간도 이렇게 좀 높여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지키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은 이제 분리형으로 나와 있는데 주방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이닝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이 앞쪽 식탁 공간으로는 지금 4인용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작게 느껴질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8에서 10인용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십니다 주방에도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선출체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가 또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와 있어서 이 반대편에도 수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까지 모두 수납공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판도 모두 세라믹 재질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수전이나 아니면은 지금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포스터 제품, 고급 제품 라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또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고요. 벨트인으로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 그리고 광파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인덕션과 후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메리평 팔맥 제품을 또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더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가 특징이고요. 정면의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는 무늬목을 사용해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아늑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판넬을 사용해서 굉장히 또 포인트를 주신 모습이고요. 다용도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숨어져 있는 공간인데요. 들어오게 되면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고조 주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저 끝쪽으로는 워시타워를 딱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서 옷을 꺼내서 뭐 다림질을 하시거나 바로 옷을 걸어두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앞쪽으로 창이 환하게 뚫려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좋습니다 바닥이 30평이기 때문에 1층 면적에 굉장히 많은 공간을 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1층 욕실이고, 1층 욕실에도 샤워 공간까지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수전도 매립 수전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준비되어 있는 방인데요. 보통 1층 방은 어르신들 주시거나 아니면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조금 좁으시, 좁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 이번에 현장은 굉장히 1층 방 면적이 넓게 나와서 그런 걱정은 좀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 바닥에는 원목마루로 또 마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육박이장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오른쪽으로는 계단 밑에 창고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2층 공간이구요 2층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2층 가죽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청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갈 때도 이쁘게 좀 느낌이 나도록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지금 원목 마루와 앞쪽에 타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제법 널찍해서 이쪽에서 병원하시는 것도 불편함이 없으시겠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역시 벽면 모두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마스터룸은 계단 옆쪽으로 이어지는 이쪽이고요 마스터룸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침대 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으로 또 제공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닥도 모두 원목마루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있네요.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물론 설치가 되어있고요.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중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데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안쪽 드레스룸은 공간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우측에는 붙박이장과 스타일러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시스템장 조병이 이쁘게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더 안쪽에는 이제 한층 단차를 두고, 부부 욕실로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타일 색감도 너무 좋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건걸이고요수전도 모두 매립,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벽면에 이렇게 홈을 파서 장식품들이나 필요 물품들 사용할 수 있게 지작이 되었습니다. 반대는 이렇게 편백나무로 욕조를 만들어 주셨고요. 반대쪽에 샤워 공간도 별도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운명 보는 공간은 이렇게 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일리 스탠다드 제품 도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응. 2층 가죽실 옆으로는 공용욕실과 그리고 이쪽 이제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완성이 될 거고요 향후가 크게 나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공용욕실 역시 매립수정과 문물 파주셨고 환기창도 잘 나있습니다 공간도 협소하지 않게 잘 나와있어요 이곳은 두 번째 방이고요 작은 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도 좀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쪽으로는 지금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문이 설치가 되면은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완성이 될것 같네요 수닭 공간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3층 공간은 다락방으로 층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하나의 넓은 멀티룸이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한 면적이 있고요 창호도 모든 방향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쪽에는 이제 데드존을 다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안쪽까지 모두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테라스 준비가 되어 있구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